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기 창업 패키지에 선정된 에듀테크 기업 크랙원 이정훈입니다. 이메일을 한통 받았습니다. 지난해 도전체 스타트업 결선 진출팀까지 서류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100% 발표평가로 최종팀을 선정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솔직히 안 하려고 했습니다 도전 K 스타트업에서 친해진 형이 한분 계신데 그 형에게 전화해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표 자질이 없는 것 같다 나 못할 것 같다 하고 말했죠 그런데 그 형이 그때 정훈아 내 생각엔 네가 전혀 부족하지 않아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하는데 나는 네가 할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꼭 지원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 진짜 눈딱 감고 지원했습니다. 예비창업 패키지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도 다 있고 다만 서울은 몇개 없어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저는 일단 서류 면제라는 혜택이 있었으니 발표에만 집중하면 되겠다 싶어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원했습니다. 예비창업 패키지를 지원할 때만 해도 군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앞서 참가했던 대회들을 경험삼아 군대 내에서 발표평가를 준비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발표평가에 참가했던 일이 정말 드라마틱하고 또 운명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부대에서 외출, 면회 휴가가 일제히 중지됐거든요. 발표평가에 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조기 전역을 앞두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발표평가 날짜 하루 후가 저녁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못 나가겠구나 이거 포기해야 되나? 생각하던 찰나에 제가 휴가 날짜 하나를 잘못 계산했던 게 발견돼서 기적처럼 저녁일자가 이틀 앞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발표평가 바로 전날 제가 저녁을 했고요 또 무사히 발표평가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하던날 부대에서 나오자마자 같이 준비하던 팀원을 만나 밤새도록 발표 연습을 수십 번 반복했고요 이때 제가 가졌던 것이 정말 오래된 노트북 분이어서 이걸로 스카이프에 접속을 해서 발표했는데 이어폰 마이크에 문제가 생겨 소리가 작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노트북에 얼굴을 붙이고 노트북 내장 마이크를 이용해 발표했습니다. 전역하는 과정부터 발표 평가까지 정말 제 모든 걸다 쏟아부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 발표날 또 벌벌 떨면서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은 언제나 너무 긴장되었습니다. 서울센터에서는 45팀을 선발하는데 900팀이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20대 1이었던 거죠. 결국 저는 이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억 원을 지원하는 예비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선정이 되면 협약하기 전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설명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저는 이 설명회 후에 바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냈습니다. 저도 그렇게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경쟁률을 뚫고 또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동대문구청 창업지원센터 사무실에 입주했고요. 현재는 다섯 명의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 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로 우수한 교육을 받지 못해 비참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2020년 스승의 날에 회사 문을 열었고요. 2021년 12월에 개발이 완료된 어플을 런칭하고자 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창업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때 초반엔 적응을 잘 못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제 인사를 잘안 받아주더라고요. 알고보니 선임 중한 분이 저를 좀 미워했었는데 그렇게 일종의 무시를 당하면서 사람이 무서워지고 멘탈도 나빠질 대로 나빠졌어요 살면서 그런 미움을 처음 받아서인지 자존감도 바닥을 쳤죠 결국 공황장에까지 왔습니다 당시엔 종교가 없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드니 처음으로 성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다들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감사해서 매주 일요일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표정이 안 좋아서였을까요? 성당에서 만난 간부님 가족 중한 분께서 저를 볼 때마다 어, 너 되게 좋은 사람이야. 너 잘할 수 있어. 이야기를 항상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봄이 되니까 어쩌면 나도 뭔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가 되든 한번 잘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점심에 그날따라 밥을 먹기가 싫어서 그 부서에서 인터넷 된 홈페이지를 보는데 마침 국방 스타트업 챌린지라는 배너가 있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보다는 그때 그 대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받았을 때의 뿌듯함, 성취감도 다시 생각이 났고요. 그러면서 어, 나 잘해보고 싶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찮은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나 적어도 이건 해볼 수 있겠다. 그런 결심이 섰었습니다. 제가 국방사타톱린리지 도전을 결심할 무렵이었어요. 참 신기하게도 기회라는 게한 번에 찾아오는 건지 그때가 세계수용선수권대회 시기였는데 마침 영어통역병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제 토익 성적이 자격 요건 기준을 겨우 넘어 일단은 지원을 했죠. 국방 스타트업 챌린지에 참가하기로 결심하며 용기가 생긴 상태에서 통역병까지 지원하니까 내가 아직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삶의 윗바닥을 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두 가지 도전 이후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죠. 마음이 좀 건강해졌다고 할까요? 통역병을 지원하고 나서 국방 스타토업 챌린지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중에 상병이 되었고 또 여단대표 통역병으로 선정됐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광주로 파견을 나갔는데 이때가 저에게는 되게 선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힘들어하면 문제도 해결해주고 통역병 동기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조금씩 밝아지고 또 자신감을 많이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부대 안에서 대회를 준비하는 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외출, 외부 접촉 모두 제한된 곳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필요한 툴들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제약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진짜 계란으로 한번 바위 쳐보자는 마음으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이었는지 최종 22팀에 선정되어서 2박 3일에 워크숍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워크숍에서 처음으로 멘토님들을 만났어요. 한국 벤처 투자자 1세대분들부터 별리사님, 또 왕성하게 활동하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회사 매각까지 한후엑셀러레이팅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들, 그런 분들이 전담 멘토가 되어주셔서 2박 3일 내내 같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멘토님들께 탈탈 털렸어요. 저는 꿈만 컸고 정작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몰랐기 때문에 수익 내는 방법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략하는 시장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한달 동안 고생해서 쓴 사업계획서가 두 시간 만에 탈탈 털렸습니다. 결국에는 논리구조를 아예 새로 다시 짜야 됐는데그 과정을 통해 제 부족한 부분을 깨달았고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엄청난 기회잖아요. 내가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었나? 또 앞으로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멘토님들의 진심어린 도움 덕분인지 저는 국방 스타트업 챌린지에서 창의상과 우정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도전 케이스타트 본선 대회로 넘어갔을 때는 정말 많이 지쳐있었어요. 왜냐면 국방 스타트업 챌린지도 엄청 버거웠거든요. 살짝 우물한 개구리가 우물 밖에 나온 것처럼 워크샵을 통해 진짜 천재들을 보고 나니 눈도 많이 높아졌고 스스로에게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도장깨기를 하듯이 1차 발표하고 올라가고 또 거짓말처럼 올라가고 그렇게 왕중왕전 직전 마지막 대회인 결선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워크샵에서 보완하라고 지적받은 부분들이 모두 실제 장표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특히 데이터가 필요하다 시장조사를 직접 더 해야 한다는 피드백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휴가를 나갈 때마다 발품을 팔아서 설문조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물어보려고 하면 뭐, 도를 아십니까?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보듯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첫 대면 조사 때 실제로 사람들을 마주하는 그 시선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좀 도움을 많이 받아서 구글 폼에서 설문지를 직접 만들고 인맥이 넓은 친구들을 동원해서 설문조사를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3시간 만에 약 120명 정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데이터 수집에 공을 들였냐면 챌린지에 참여해서 어느 정도의 과정이 지나면 직접 조사한 데이터 없이는 질문에 대해 아무런 대답조차 할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 반응, 혹은 구매 의사, 적정 가격은 얼마인지 등 모두 직접 조사해야 하고요.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서 제품의 경쟁력이나 가격별 예측 구매량 같은 것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제시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계속되는 발표, 또 질의응답, 워크숍, 멘토링 같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도전 이 스타트업 결선대회 장소가 시그니엘 타워 67층이었습니다. 통유리로 서울 시내가 다 내려다보이는 곳이었어요. 들어가니까 대기실에는 진짜로 맛있는 쿠키들이 있고 또 호텔리어분이 직접 차를 내려줬습니다. 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스타트업의 세계란 이런 것인가? 하고 뭔가 설레고 좋으면서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함께 걸어 올라가는 이들 중에 정말로 천재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내 자리가 맞나?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하는 말 그대로 두려움이 영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선에서의 발표를 마지막으로 저는 아쉽게도 왕중왕전은 진출하지 못하고 전국 19위라는 순위로 대회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쭉 함께 준비했던 친구들이 왕중왕전에 진출해서 3천만 원, 또 1억 원의 상금을 보며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군생활로 복귀를 했죠. <목소리> 스타트업 대표라고 하면 다들 멋있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가끔 제가 봐도 무시무시하게 느껴질 정도로 대단한 대표님들이 계셔요. 그런데 저는 그런 과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자존감도 낮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간혹 어떻게 창업했어요? 저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아이디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초반의 아이디어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성장을 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의 더 나은 아이템을 만듭니다. 이렇게 새롭게 도전한 사업에서 성공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큰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이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스타트업 대표가 되어야겠다는 결심 그한 가지가 이후에 모든 삶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첫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자신감 없었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힘들었던 저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같이 시작한 분들 중에는 이미 많은 투자를 받는 분들이 있고요. 또 20억의 기업가치도 인정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성공도 물론 좋지만 저는 스타트업 챌린지를 경험하는 그 자체로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스타트업 대회에서 수상하신 분들은 뭐 스타트업 기업들에 지원하시면 프리패스라고 봐도 될 만큼 취업이 잘될 거예요. 왜냐면한 가지에 그만큼 열정을 쏟으면서 살아봤다는 거를 서로가 알거든요. 이렇게 가치 있는 기회를 잡은 사람과 놓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험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만나온 사람들 중 가장 빛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류하는 사람들의 총합, 그 총합의 n분의 1이 바로 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해도 될까? 잘할 수 있을까? 나에게 대표의 자질이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누구도 처음부터 대표로 태어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를 비롯해 제가 아는 모든 대표님들은 작은 성공과 작은 실패를 거듭하며 나무에 나이태가 새겨지듯이 정직하게 한 달에 10cm씩 자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겨우 10cm. 그런데 꾸준히 10cm면 1년이 지나면 120cm가 되겠죠. 저는 스타트업 대표들은 10cm의 두께의 나무와 120cm의 두께의 나무가 얼마나 큰 다름을 가지고 있는지 경험을 통해 알고 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은 저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새로운 도전이었고 떨어진 자존감과 전쟁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꼭잘 해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면 갈망하는 만큼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